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영생, 정말 말 진짜 영원불멸인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인간이라는 걸 하나의 그 인간 인간이 됐을 때 영원이 인간이 됐을 때 몸체를 만들고 개체를 만들고 시간 속에서 어떠한 공간 속에서 잠깐 머물다가 하는 하나의 그 정말 개체에 불과한 거예요에 그러니까 인간과 영혼, 인간과 영원가를 절대로 그걸 뭐라 할까, 크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영혼은, 들대로 죽을 수도 없고, 영생불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이거 잠깐 살고 있는 것은, 영혼이 수도 없이 잠깐 머물다 간 그런 흔적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기, 려래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거 하나, 제대로만 하나 알고 간다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다생검례를 통해서, 우리 여기 태어난 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교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좀뭐 뭐 어떻게 좀집좀 좀좀 팔았다고 생각하고, 장사가 좀잘 됐다고 생각하고 뭐 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일 큰,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21세기가, 21세기가 됐다 하면은, 이제는, 이제는 종교도 새로워져야 된다. 종교도. 종교가 새로워져야 되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된다? 적어도 종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다는걸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체가 되었던다는 게 이제 종교 속에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종교 종교라는 조직 속에 있지 말고 형태는 없지만 자기 철학 플러스 명상 플러스 자연과 세 가지가 합해지는 일종의 동호인 모임. 종교보다는 문화가 우선하고 종교보다는 정서가 우선한다는 것이 이제는 그게 종교의 눈에 상승 시대가 오는 거라고 저는 보지. 그걸 누군가가 그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생각 아니겠는가 영혼이란 것은 절대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영혼이 잠깐 잠깐 우리 인간의 몸에 깃들어졌을 때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제한된 그 속에서 있는 걸 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닐까 진짜 그걸 그 지금 이제 우리 수없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거 아니야 영혼이 내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금 어떠한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영원이라는 것을 깨달, 깨닫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정말, 정말 종교가 필요 없는 종교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그때까지가 렇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번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 맨날 네 발로 길대, 우리 조 손주 보니까, 한 발자국을 못 뛰더라고, 한발자국로한 발자국을. 서긴서는데그한 발자국을 못 뛰지만, 나중에 이제 한 발자국 뛰게 되고, 걸게 되면, 걔보고 기어다니다면 기어다니겠어요? 물론 나이 먹어가지고 살 힘이 없으면 기는 사람 있겠지만 <웃음> 기, 기, 기는 사람 있겠지만 기라고 해도 못 긁거 아니야. 그처럼 자기가 자기가 영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딱 된다면은 진짜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 그걸, 그걸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거거든. 제발 종교로부터 종교로부터 좀 해방해 달라. 우리가 볼 때, 그 제가 그 저기 뭐야 죽어가는 사람 손목 잡아주는 것은 뭐했습니까 편안함 준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 때, 그 때는 내가 무슨, 무슨, 우리가, 우리 흔한, 흔한 말로 무슨, 무슨 열반경을 읽어주겠습니까? 무슨 금강경을 읽어주겠습니까? 무슨 성경을 읽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막 숨이 까닥까닥 가는 사람한테는 뭐, 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손딱 잡아주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눈 쳐다보고, 그냥 꿈꾸는 거다. 나쁜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을 내고, 심, 나쁜 꿈 깨, 조금 있으면 나쁜 꿈깰 테니까. 꿈속에서도 우리가 볼때 무거운 돌못 들고 있으고 막땀 뻘뻘 흘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꿈 꾸고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온 전성을 내서 손을 딱 잡아주면 얼굴이 펴지고 되고 그다음에 꼭 말을 한 마디 하는데 고맙다고 참 편해졌다고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그리고 또 그러고 편안하게도 누가 가시죠? 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떠한 어떤 기도의 힘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정성을 다했을 때. 영, 내 영혼과 그 영혼이 우리 교류가 되는 거 아니야? 교감이 되는 거 아니야? 영혼과 영혼이 교감 내가,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한 생이라는 것은 수 없는 우리 영혼에서 한 부분이라는 걸생각하시잖고요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만났다는 거 그게? 그리고 항상, 만나, 항상 말하지만 인연, 만남, 그 다음에 배려, 기다림 이네 가지를 갖다가 잘할수 있는 응? 첫째 인연이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배려해 줘야 되고, 그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 좀 늦지만도 늦겠지만 좀 기다릴 줄도 많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건큰또 그것도 그것도 바보 아닐까? 정말 감사합니다.